승리에 이끄셨는데 오늘 경기 속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어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좀수아리 선수한테도 미안하고 팀에, 팀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어제 거 이어가지 않게 집중했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제 경기는 어제 경기고 이제 매일 경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실수가 어, 안, 나오, 안 나올 수 있게끔 집중하자, 집중하자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어, 저는 요즘에 이제 등장곡, 제 등장곡 많이 듣고요. 좀 그거 들으면 흥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시합 전에 그거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. 호미들의 하루가 달리 노래 진짜 좋습니다. 제 등장곡이고요. 제 노래는 아니지만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우선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컨디션도 괜찮은 상태에서 콜업되고 또 어떻게 보면 바로 나갈 수 있게 돼서 또 좋은 감을 계속 유지했던 것 같아서 또 이제 결과가 또운 좋게 좋게 나온 것 같아서 또 기분 좋습니다. 오늘 보더군요 처음에 사고 맞으신데는? 괜찮으신가요? 네 보호대 맞아가지고 괜찮습니다. 목표 따로 목표로 정해놓은 건 없고 그냥 진짜 앞에 있는 제 그냥 역할 뭐 상황 이런 걸 그거에만 집중하자고 그냥 마음먹고 하고 있습니다. 어, 오랜만에 팬분들 응원소리 들어서 너무 어, 설레면서 또 좋았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응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어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어, 열심히 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어,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팀이 이길 수 있어서 그게 좋았고 근데 좀더긴 이닝을 던지고 싶었는데 그못 던진 게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미리 5이닝 갖고 계기로 하신 건데? 아 그건 아니고 투구 수가 좀 안타고 많아가지고 그오 회까지만 던지고 끝났어. 그냥 딱히 삼진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그냥 승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삼진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영향 많이 없었던 것 같고. 그냥 중단된 적도 없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다음 경기는 오늘 경기보다 좀더 많은 이닝을 던져가지고 던지는 게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. 못할 때나 잘할때는 항상 똑같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날씨도 안 좋고 그랬는데 어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팀에 이겼는데 소감은 무엇인가요? 우선 주짓축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힘든 와중에서 선수들이 잘 뭉쳐서 여기 이메일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번 타러 쳤졌는데 기록을 보니까 2017년 이후에 처음이시더라고요. 선루까지 네. 삐실때 어떤 심정이 있죠? 아, 그 우선 좀 여유있게 삼루까지 갔고, 여기 야구장에 컵부또펜스맞 막고 보니 나오면서 솔직히 펜스 이렇게 맞고 안 태어나서 삼루타좀 치기 힘든데, 제 다리로는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, 뭐 저야, 뭐 지면 타를 쳐서 좀 그렇게 힘듦 없었는데, 오늘 경기에 나갔던 야수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, 그래도... 이기려고 다 같이 한 마음 되가지고 잘뭉쳤던게 좋은 결과었지 나왔어. 어 저희 못지않게 팬 여러분들도 어, 비 맞으면서 힘드셨을 텐데 어, 그래도 끝까지 야구장에 남아 있으셔가지고 저희 응원해준 덕분에 이긴, 이긴 것 같습니다. 어 저희 지금 선수 많이 빠져 있지만 그래도 있는 선수로 한번 열심히 한번 잘 싸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